하나, 둘, 셋 와! 농심멸치 칼, 국수갑니다 야,로! 로 야,로! 게로 야,로! 야,로! 야,로! 야,로! 아, 야다 국자 좀 줘봐. 국물부터 빨리 먹고 싶었어. 들어오서들. 농심! 멸치 칼국수! 음, 좋다. 음. 국라있네 아, 국물로. 아. 아. 제발, 에 잡아줄게. 김치 맛있으세요? 응아잘 음. 익었다 김치 어디 있어요? 안쪽 냉장고 맨 밑에 빨간 유리로 되어있는 응 음. 먹은 거니까 좀더드릴게요 형님 새 음. 거에요 형님 이거? 응 음, 괜찮아 이 김치 안, 별로 안 좋아하시나? 아 좋아해 음~~ 됐어? 네, 먹고 좀더네경구 음. 천천히 먹어 와 좋구나 뭔지 알지? 와이 맛이구나 기가 막히네요 뭔지 알지? 와 어제 술 먹을걸? 어. <웃음> 멋있네. 웬만한 칼국수 부담없네. 음. 확실히 이스턴트가. <웃음> 음. 음. 와, 우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. 천천히 드세요 <웃음> 정모야 천천히 먹어 <웃음> 아. <웃음> 너 오늘 젓가락으로 줘야 될까? <웃음> 해물은 국자 부고 해물 여기 다 가져온 것 같은데요? 에이씨 맞아 잘 나오는 거 알죠? <웃음> 야, 편집할 때한번 보는 거 알죠? 아... 와, 진짜 맛있구나. 너무 국자 잘 푼다. 영과 함께 살아온 저은사 46그니까와이건 진짜 와. 야, 그건 뭐할말 없죠, 형님. and mm -hmm. 선택 괜찮죠? 았다 트위스. 정말 좀. 참치. 아. 좋아, 좋아, 좋아. 대졸도 안 타고. 네. 어우 이거 겨울 오면 한번더 해드릴게요. 추울 때 시점을 커나게 하나만. 라면은 김치하고 조화가 끝내주잖아. 와 김치갖고 기쁜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가 또있더라고요 또. 응? 김치보고 자기네거라고 우리네들이 또있더라고요 심한 나라였어 어디요? 중국말고? 일본? 홍콩? 일본이 그랬는데 이제 중국이 심해졌잖아 예그만 안돼 중국에 김치 공장이 많아서 져 그런 거 아닐까? 그데 한국 사람들 그냥. 중국의 김치는 저 일본이랑 똑같이 저건 거잖아요. 피클, 피클기는 우리 나박 김치랑 비슷하게. 김치를 일본에, 우리나라에서 전 전수를 해줬는데 그 전쟁통에 전수를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전수를안해줄때 그래서 김치가 어정쩡하게 맛이 어정쩡한 가 일본 애들은 소리를 음. 할줄 모르는 거지 내가 얘기하니 리이 없어 주둥아리 따로 느껴봤구배고파너그 배고파서 또치국물을또 조심해야 되잖아 하나 조심한다 둘 요즘에 김치찌개에다가 식초 넣는 집들도 있대요 뭔데요? 응. 왜요 들디어 김치에다 김치찌개 끓이는 고군 아, 신맛 나게. 응. 근데 그건 김치 먹어본 맛은 알지 않나? 알죠. 음식이든 뭐든 주작은 아닌 것 같아요. 속이는 거야. 이 김치 봐봐, 벌써 때까지 자체가 딱 보이잖아. 아, 어, 시원하다, 임 저면두번 폈거든요 <웃음> 저 진짜 면두번 폈거든요 <웃음> 아, 이게 뭐야 아뭐 아, 누가 다 먹은 거야 10개 끓이자고 그랬잖아 아... 아... 면이 하나도 없네 야이 셉셉아 왜 골라 아니 면이 하나도 없어 아예 이제 국물맛에 먹는거야 해물맛하고 아... <웃음> 뭘그래요쌉쌉비 <웃음> 형! 잠깐만! 네. 아니! 아... 계란 면 있네 여기 조금 말아도 되겠다. 죽 끓여도 되겠네요. <놀람> 보통 라면 먹고 국물 남으면 다 버리잖아. 어? 그건 부자들이나 버리는거죠? 그러니까안데 배불러서 남을 경우에 버리잖아 근데 이건 해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 음. 그래도 부자들은 버릴거야 그치? 배부르면 음. 열심히 돈모아서낸 부자들도 있어요 아... 아.. 그게 뭔 소리야 모든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 모든 부자들이 다 버리는 거 아니라고요 어, 어, 병구 형 병구 형 참아요 자승전. 병구 <웃음> 형 참아요 내가 그 얘기냐? 난 부자들도 다 먹을 거요야 내가 참아야 되냐? 병구가 참아야 되냐? 제가 참아야죠 <웃음> 아, 씨. 한수 음. 맛있다 셉셉 이다 <웃음> 가져갔네 건더기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셉셉 이 건더기를 다 가져갔네 건져 아니 대세님 셉셉 한테도 혼나 아다 먹었어 난. 아이스페이퍼 좀 말아서 넣을 걸 그랬나? 응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물 믹스는 먹을 게 없어 이리 떡과 다 짜다 그냥 새고 이런 것도 많은데 <웃음> <웃음> 맛있게 먹어놓고 마지막에 와갖고 <웃음> <먹아놨거든요. 웃음> <웃음> 다 맛있게 먹었는데 마지막에 에이 먹을 거 없어 요본독이만 끓여요 응? 맛있 이렇게 못먹으면 이런 맛이 있어 맞아 골라먹는 맛 응, 빠르다 <웃음> 조카치지응 <웃음> 어, 쿵푸 좀 했나본데. 목지, <웃음> 목지 했잖아요. 문제 하는 일이 옛날에 사람 때리는 일이었다니까요. 다음, 음, <웃음> 잘못었다난 사람 때린 거 뒤에서 뒷수수 받은 사람이었어. 꼬봉이이 뭐. <웃음> 아니, 프리랜서로. 금방 <웃음> 있지 비와요, 여기.